마스크를 이제 쓰고 나가보겠습니다. 지하철 너무 오랜만에 타서 그래.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대로 갈 거예요. 우와, 진짜 신기해. 아, 여기 포장만 다 없어졌네. 아, 그러네! 와. 와, 와. 감회가 새롭네. 아, 여기 이것도 바뀌었네. 여기 그대로 마시기를. 그래. 아주머니도 그대로야, 아주. 여기 앉을까? 이거 먹어볼게. 아왜 너무 늦게 잤어? 그지? 나더 늦게 잤어? 야, 나 왔어. <웃음> 불려요. 어디요? 그죠 데컵그만만도들도 너무 있어맛있지않았맛이변하지 <않아? 웃음> <웃음> 음. <웃음> 햇살 맞지? 아침 햇살이야? 그 다음 내가 만든 거어요 이건 뭐야? 솔직히 내가 만든 건난 내가 너무 맛있어. 크림 파스타는 솔직히 맛이 없었어. 약간 된장찌개 느낌? 음. 얼마인지 알지? 프레첼 그냥 버터 보라 프레츠 치아 갖다 먹을까? 어나 치아 갖다 먹을까? 치즈 스콘이 되게 커졌어 스콘 살까? 근데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만 살까? 응? 네 데 치과 귀엽네. 이것도 귀엽다.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여워. 헉, 키링도 있어. 너무 귀엽지. 귀엽라 여기다 맥주도 하나 먹으면 맛있겠다. 소주잔도 있어. 이거 진짜 좀 탐난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나 이거 읽고 싶었어 새벽님 거. 책 냈는데 나 이거 읽고 싶었어 이거 응. 음, 이거 산다고? 그런? 그래. 와 나도 한달살기 하고 싶다 진짜 그태국에는 해보고 싶어 그니까 그건 나도 해보고 싶었어 가격도 진짜 싸고 응 그치? 그때까지 남안 해야겠다 그거나 <웃음> <코로나> 풀릴 <없을> 때까지 <웃음> 그래야 한달 동안 갔다 올수 있지 안 그래? 이거를 쓴 작가가 이거를 <웃음> 한년만의 신자가 된 거야. 그래 나 저걸 읽었거든. 그러면 이걸 사갔어. 한 잔씩 반안 진짜. 먹으면 다 <웃음> <괜찮은데? 웃음> 봐. 하 여보장. 이거 어 떡침맛있 o n s 이가 거의 그냥 한 칸인데 이거 음. 근데 다른 제품보다 좀더 양이 적은 것같아 그냥 1번2인이죠 어. 그죠? 이거 <목소리> 어, 참 맛있는데? 맛있어 조금맛 근데? 근데 너무 많은데?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내가 제일 먹고 싶었던 어머머. 과자야 뭐 먹을래? 내가. 응 초코맛도 있네? 이건 크림치즈래 음, 그치지 이게 제일 맛있지